하이, 굿,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보해주신 덱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전설님이 제보해주신 덱인데, 폐멀과 코서의 인성질 덱입니다. 공불 걸면서, 공불이 또 전책이잖아. 공불 걸면서 쌓아가지고, 공불이 끝날 때는 폐멀꺼 터지고, 폐멀꺼 끝날 때 되면 공불도 쓰고, 에? 그러다가 이제 에키드라한테 스택 쌓으면, 파파파파파, 요렇게 되는 덱이 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뭐가 기대가 되느냐? 인성질 어, 요거는 공불 하나 걸고 그 다음에 감염시켜 놓습니다. 공불 하나, 감염 하나 이렇게가 정석이고요. 철하락. 공불 까맣게 변하고 있고요. 척척척척 해불까지 거기다가 우리 패멀 거. 두 스택 쌓였고요 두 스택 어머 잠깐 요거 야 요거 욕심나는데? 야 이거 한.. 아! 아! 아이 자식 이거 욕심내고 있는데 딱1 버프 사용 불가그렇군 뿐네 야 이거 두장 올렸으면 이거 삼성으로 구경하면 하는 건데 아나 진짜 아쉬 이렇게 할게요 세장세개네개 네개 터지고 그 다음 터지고 어, 다 터지뿌라 이거지 그냥 랭업을 못하니까 그냥 퍼퍼퍼퍼퍼자 소멸기인데 24만 나왔고요 자이번에 네번째 우와 워! 와 와우! 6, 60만이라고요? 아 하나 더 있었는데 다 집에 가면 어떡해 하나 더 있었다고 절단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약간 뭐가 얼떨떨하냐면 원래는 구류드랑 같이 써가지고 됐나 세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세다고? 구류드빨이 아니었나? 자이상 하나 나옵니다 원석은 확고 할 텐데 자요렇게 약간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 그동안 제가 페멀로 보여드린 덱들은 스펙이 좋아서 첫 턴에 애들 완전 걸레를 만들 수 있을 때. 근데 나는 형처럼 스펙이 좋은 게 아니야. 페멀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 하는 분들. 그러면 요쪽으로 가야 돼. 요쪽으로. 내가 보니까. 코서랑 같이. 자, 코서랑 같이, 그죠? 자 크닥 올리고, 공불 걸고, 감염을 시켜 놓거나, 소멸을 시켜놔도 되고. 자, 쳐라락! 공불이고, 자, 감염 갑니다. 쫑쫑쫑쫑. 그래도 요 정도 깎인 거를 제가 피를 못 채운다는 것도 의미가 크겠네. 어. 감염이 더 좋겠다. 감염이. 이번에감염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킹이 막막 날뛰고 해도 피가 안 차. 그러면 피가 이미 한, 한 3분의 1 깎여있는 상태에서 이걸 당하게 되니까 몸이 다 터집히는 거다. 어. 일단 공불이 걸려있기 때문에 막 우리를 막 때리고 싶겠지. 근데 때리지지가 않는 거야. 여기서 턴 넘어갔어. 이제 어떻게 되노?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자랭업하고갈까 그랬나? 자랭업까지 진짜 안 떴다고 치자 안 떴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야 23만 뜨제? 자 이번에 요게 좀 많이 셉니다 오 요거 힘이 남아도는데 이거 와 진짜 우와 50, 51만 0 5야 야, 이거 레알 찐덱인데 이거 진짜? 왜냐면 형이 그때 보여줬던 초살 스타일들은 스펙 되는 분들에겐 레알 찐덱이야 근데 나는 딜 그렇게 상이안 박히는데 하는 스펙인 분들 첫 턴에 공부를 걸고 때리 놓고 좀좀 30% 때리 놓고 그다음 저거가 공불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 그 다음번에 완전히 쉐리 되게 괜찮은데? 더블 임팩트. 자 더블 임팩트 한번 가지고 자감염기도 한번 가지고 간단한 마법 한번 가지고 어 얼마나 괴롭겠어 <웃음> 아나 요거 기다렸다 사실 요번에 삼성 해가지고 온스포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이고 이게 4개째야 네 이제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더 올라가면서, 어. 자, 퓨저 리액터! 뽁, 송, 뽕, 뽕, 뽕, 뽕. 자, 한 명한테 쌉, 야, 한 명한테 삼십, 야, 아미 야, 한명한 삼십육만이면, 세 명이면 백만 넘은 거 아이가? 나쁘죠. 야, 이거 영상 제목 나왔다. <웃음> 여러분, 백만 <100만> 딜이 <들이> 넘는데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자, 계속해서 <웃음> 가면, <웃음> 와, 진짜. 아니 심지어 이번 규칙은요 단일 피해 증가 라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아무 이득이 없거든? 만약에 이게 광역 딜 30% 있으면 난리 났겠노? 어 사람이다 사람이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자정리 차릴게요 지금 제가 또 너무 말이 길었죠? 자이렇게 갑니다 요렇게 자 일단 공를 한번 들어가고요 공부이 들어.. 아 잠깐만 아 임마 있네 예공를 네, 풀겠네요 공를 풀고 다풀수 있다 다풀수 있다 열마가 이제 많이 날뛰게 되면 마가리르가 날뛰게 되면 금방 나올 수도 있다. 패서. 패서가 디버프 사용 불가증 주중 걸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 와, 필살기를 바로 만드셨어. 필살기를 바로 만드는 걸 선택하셨는데, 오, 죽으실 텐데? <웃음> 그 선택이 맞는지 제가 뭐, 죽으실 거예요. 아마. 안 죽어도 낙석이 있구나. 낙석이 있어서. 아직 패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없으셔. 어, 자, 이렇게 죽잖아. 봐봐. 다 죽어요. 풀었어야 돼. 그럼 안 죽었어도 어떻게 됐다? 낙석, 돌덩이떨어지자 기절이에요. 저 필살기 못 써. 아이고, 아이고,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털다가 패를 놓치고, 이 털다가 인사 타이밍 놓치고, 제가 이 유튜버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어, 양,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그래서 형이 재밌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진짜 빡게 매딱 집중 빡게만 하면 재미없을 걸. 어. 자,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어? 와. 잠깐만요. 아. 요번 주간에 최강의 대기죠 어, 사실은, 저거저덱 자체가 원래도 좋은데다가, 지금 이 규칙 때문에, 아유, 사람이네 또. 이 규칙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저 덱에. 솔직히 저 덱이 대놓고 하면 못 이긴다.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어허, 어, 감염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연반이 뭐 이렇게 피를 채울 수도 없을 것이고, 공물 걸려있어서 쑤시지도 못해요. 어 이거 유틸성까지 너무 좋은데? 진짜? 그렇지 않... 어? 야이게 난리 났다 일단 하나만 올릴게요 하나만 올리고 3성, 2성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지금 멀린거 두 스택 쌓여있잖아 두 스택 이게 3스텍, 4스텍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와, 이거 행복해로 또 돌리지네. 근데 워낙 피가 많은 덱이라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멀린 입장에서는 또 역속이기도 하고 해서 아주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자, 치료를 쓰셨는데, 아, 치료 쓰려고 한게 아니고 필살기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못 죽이면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도 사실 지금 풀 스택이 아니어서 멀린가 먼저 쓰고 싶지만 아닌 것 같아. 이 그래도 이게 이게 먼저 같아. 이게 먼저 쓰고 그다음 멀리가 이제 풀 스택 상태에서 이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일단 자 근데 다 역속이야. 에키드라도 역속이고 다 역속. 자 삼성 절단 쭉 슈퍼 플리 쭉 42만 5천 42만 5천 정말 해피 있었구나. 자 원소 폭발 한번 더갈게요 소악어 뻥뻥뻥뻥뻥 빵! 84만! 84만이 나왔는데 안 죽었어. <웃음> 야, 괜찮아. 나 이거 저도 괜찮다. 야, 84만 봤다. 우리 84만. 와. 근데 그걸 또안 죽네. 진짜 미쳤다. 저, 저 덱도 진짜. 자, 옵니다. 일단, 우리가 역속상태라가지고 아마 몸이 다 박살 날것 같아. 어. 예, 요렇게. 아, 어,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아니, 저도 되게 시원하게 맞아서. 내가 저도 시원한 거는 괜찮아. 막 질질거리면서 지는거 진짜 막 열이 차해가지고막 그래서 그렇지 와 진짜 시원한 유튜브가 감 잡아주셨네 야 만약에 랭업이 잘 붙으면 어떻게 되노? 랭업같은게 잘 붙어가지고 난리나쁘면 진짜 난리나쁘는거 아이가 자 오케이 현스타덱 펜스타댕. 좋습니다 현스타덱은 안 무서워요 예. 왜냐면 공불이 없었다면 무섭거든 한턴 넘어갔을때 이제 우리를 죽이뿔테니까 엄청 세게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 그 상태에서 왜 어, 그런 놓는 거라. 자 하나 무서기기 때문에 찬다스님 이제 어, 어림없다를 잡으실 텐데 괜찮아요. 완전히 막시에이막다 갈아 볼 테니까. 자 봅시다. 지금 두 개가 들어갔고요. 이쪽에 낙석, 이쪽에는 돌풍. 돌풍이 시확 100% 깎는 거고 이거 기절이고, 이게 이제 불 같은 게 되게 최생 50퍼 피해, 최생 50퍼 피해 들어가는 거. 어 차단, 차단. 어 괜찮아요. 와, 폐 합쳐진 거봤나 지금? 요거 하나 들어가면은, 저마다 세 개째 되거든? 풀카운트 한대 맞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옆에 주딜러들 다 죽을 것 같은데? 자, 갈게요. 절단입니다. 슉슉슉슉슉! 풀카운트 한대 맞고, 50만 나왔다. 절단 50만. 자, 이번에 좀더 세요. 미안하지만, 더 셉니다! 퍽싹퍽싹 뿡! 뿡! 뿡! 어? 세게 안 나왔다. 어, 세기안 나왔다. 자, 일단, 낙석 돌멩이 떨어지면서 기자 아, 차단 당했구나. 아 차단 당해가지고 원소 폭발이 안 일어났네요 역시 이 선생님 참 좋아 이 선생님한테 근타로도 있고 지가 차단도 걸고 이러면 정말 기절 들어갔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우리 차단 두개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그렇지만 어, 자신 있습니다 갑니다 자 쌍쌍 쏭씽 쏙 파케다 96만 예하 아, 선생님 뭐 차단만 걸면 뭐못 때리는 줄 알아요. 아, 이거 서브 정검 아이면더 들어가겠는데,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되게 괜찮아요. 공부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조지니까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다, 다 죽이플 수 있습니다. 에이?